결이야, 더큰거 갖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빨리 바구니 들어, 열아. 들고 가요. 가자! 어디 가요? 일로 오세요. 자, 배추. 우리 배추. 배추. 김장할 배추. 80포기 배추. 자 결이 이거 담아주세요. 응? 작은 것만 해야 야 이러면 아빠는 일안 하고 영상만 보는다, 무슨가? 결이 야무지게 담아봐요. 아니야 작은 거 담아 그런 결아. 저 뒤에도 있어 바구니. 이쪽에 있는 거해너 이쪽이 작으면 잠깐 봐봐 조금만 거 천천히 넣어 여기야 넘어졌어 응? 넘어졌어 응. 그만 찍고 빨리 해너자 결이 몇 개만 담아봐 그럼 영차 응. 그렇지 응. 엄마 큰거 담았어 아리꼬 신나주어 <웃음> 잘한다 우리 아들 아니야 하나 더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열아작성 할게 대팡무거 대 이쪽 바구니에 이제 담아 엄마 있는 바구니에 엄마 자 이제 결이야 그 바구니 들어서 저기 카트에 실어 이제 이거 어? 왜 던져 결리야더큰거 갖고 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또? 또? 응? 또 그거 들어? 하나 들고 와요 그렇지 아빠는 요거 들고 갈게 잘쓰있 잘했어 자. 엄마 마지막이 제일 좋아 응. 자 이제 타세요 타? 저쪽으로 타려라 아니면 뒤에, 뒤에 매달려서 출발해볼까 <웃음> 자. 옆에 떨어지 했나? 여보 어떡하지? 옆에 여기 쏟아졌고